누워있는걸 찍으려고건나누워는 아, 찍지 아 앉아 아프고 와라 <웃음> 아, 제대로 안 긁어서 그래 제대로 안 긁어서? <웃음> 응 그치 재롱아? 찾나 찾아보니까 제대로 그런다고 모를래. 그럼 시원하게 긁어달란 말이야? 내가 긁어줄게. <웃음> 자리 잡았어. <웃음> 안 한대. 응? 응, 한두번 얘기해야지. 자기가 이제 한두 번 얘기했다 이거지 관심이 못한다 하자. 어딜 가? 트럼. 방금 엄마가 자 이랬잖아 재롱 좀 줄라 재롱 <웃음> 응. 엄마한테 그거 달라 그래 엄마한테 긁어달라 그래. 아? 아직 생각하고 있어. 기다려봐. 재롱이 생각하는 시간이 꽤 길어. 뭘 생각해야 돼? 뭘 생각해야 돼? 뭐 생각하자. 아직 생각하고 있어 오늘 고 제빵이 아침에 엄청 말을 많이 하는데 뭐라고? 응? 아빠한테 밥 달라고 그러고 맛있는 거 달라고 그러고 혼자 먹냐 그러고 한입달라 그러고 그랬어? 빨리 커피 마시라 그러고왜 <웃음> 아직 밥안 먹냐 그러고 진짜? 응그다데 아빠한테 이따가 오잖아 고개 고구마 먹자 고구마 먹자고 그렇지 고구마 먹자 고구마냄새 좋은가봐 <웃음> 귀여워 해주세요. 물 주세요 물줄 아니었네요 물 있어? 응 그래? 그럼 또뭐 다른 거 달라갔나 봐 재롱아 응. 나는 재롱아 <웃음> 왔어요 마다 먹고 왔어요 난 가요